왜냐면 일단 주언을 왔어요. 어떤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투투구문볼때 여기란 얘기죠. 여기 너무 모모해서 모모할수 없다. 쫙투 앞까지가 전부 다 모모해서요. 너무 모모해서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이제 모모할 수 없다. 이렇게 쓰게 돼. 그러면 중간에 이거 뛰어넘어서요. 무척이나일화에서 서피어 하면 우수하냐? 너무나 우수해서. 우수, 우수해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우수해서 빠르게 이해받을 수 없다. 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서피어를 풀에서요 너무나 우수해서는 이 서피어에는 라틴제비오이이라어놓고 투가 나와요. 이 여기 전지상 투란나네요 이게. 투도 우주로 어바웃 이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보면 당대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야. 가장 선견지명이나 아니면 선각자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자, 그래서 이해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당대에는. 자, 그리고 또한번 여기가 있죠. 그리고 그의 작품들, 책이야. 이 천재가 쓴 책들이나 아니면 그가 그린 그림들이나 아니면 그가 만든 조각상들이나 아니면 그가 만든 곡 음악이죠? 음악이 대개는 어떻게 해? 너무 우수해서 다시 너무 우수해서 생각했어 뭐가 생각했냐면 자 지금부터 이게 그대로 일로 와야 된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수해서 너무나 우수해서 뭐할수 없다. 빠르게 어떻게 될 수? 인정받을 수가 없다. 렇죠 명언이에요 굉장히 좋은 접근. 자이게 고난도 투투구문이다. 뭐가 들어가서 라틴계비 교급이 살짝 들어가 있다. 아, 뭐 이거 순차 전체서 투로 먹는 겁니다. 서피어를 또. 저거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뭐뭐보다 열등한을 멀써 네. 줘. 임피어리어 투가야 돼. 뭐보다 열등한 반대 말해. 우리 는 많이 쓰는 것 중에 누구보다 어린라면 멀써 줘. 주니어 투 이렇게 돼. 유니어 쉽게 얘기하면 연거대냐연거대 우리가 흔히 쓰는 유격포로 따진다면 연거대냐 얘는 뭐보다 열승한 이니어트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는 우수한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빼르데나니? 굿빼르베스트 뭐보다 더 잘하는 거어알 그래. 얘는 뭐예요? 월스텐입니까? 이렇게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니어가 나와서 시니어 통하면 뭐니? 얘는4기는5올더4이 되겠지 어오나서 나이가 많으면 5개가 있어 라틴계 비옥급은 5알을 붙여주고 자개대신에들를 써준다 는거이게이징어이사이에가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고 여기 생 사이사이에 어가 있고 4개의 사이사이이사에